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전동 스케이트 보드 사용은 약관상 통제의무 위반이므로 고도 후유장의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전지법 서산지원 2020 가합 51510-51527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여부. 1. 이 사건 제1, 2 보험 계약에 관한 통지 의무 위반 여부. 가. 약관상 통지 의무의 위반 여부.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설명 의무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법률 규정을 단순히 대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원고의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제1,2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피고 F가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 체결 당시 서명한 각 청약서에는 계약 내용 및 약관의 주요 내용,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설명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란에 v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피고 F가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 체결 당시 서명한 각 상품설명서에는 본 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품 설명 내용을 취급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인쇄 문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2보험계약 당시 피고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교통수단 이외에 이 사건 전동 스케이트보드와 같은 신종 개인형 이동장치나 보험계약자가 오인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여 통지 의무의 대상이 됨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나, 상법상 통지 의무의 위반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사고 발생 위험에 현저한 변경 증가가 생겼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담고 왔습니다. 원고가 보험계약 시 사용하는 청약서 질문표 양식에는 현재 운전 중인 차종에 관하여 이륜차 원동기 포함의 운전 여부를 묻는 양식과 오토바이 50cc 미만 포함의 운전 여부를 묻는 양식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제1,2보험 계약 시 후자의 양식이 사용되었고 오토바이의 통상적인 의미의 전동 스케이트보드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들로서는 전동 스케이트보드와 같은 신종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행하는 경우에까지 이 사건 제12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통지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인식할 만한 계기를 갖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제12보험계약 시 사용된 청약서 질문표에는 특정 아홉 개 취미 활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스카이 다이빙, 수상 스키, 자동차 오토바이 경주, 번지 점프, 빙벽, 암벽 등반, 제트 스키, 레프팅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을 뿐이고 취미로 하는. 전동 스케이트보드 운전의 위험도가 위 9개의 취미활동에 준하는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이나 법률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피고 2로서는 전동 스케이트보드의 운행이 보험 인수 내지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이 이 사건 제 산보험계약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 여부, 가, 이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지설명 의무 이행 여부, 상품설명서 서명지 주요 민원사항 안내 중 통지의무 위반 관련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라는 기재 바로 옆에 피고 F의 수기가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피고 F에게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입니다. 나 약관상 통지 의무 위반 여부. 피고 2는 이사건 제3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륜 자동차에 해당하는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약관상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소결론 이사건 제1,2보험 계약 이사건 제1,2보험 계약은 피고들의 약관상 및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2보험계약에 관한 원고의 해지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은 피고들의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바이 사건 제3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원고의 해지권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20년 4월 29일 이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0년 5월 4일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또한 피고2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2의 전동 스케이트보드 사용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